오직 한 사람 문득 올려다본 저 하늘에 떠가는 작은 그림 하나 언제나 삶이 힘겨울 때도 내 곁에서 함께한 사람 그 한마디 전하지 못한 말 그대는 나의 전부입니다 그대가 없는 빈자리 지워질 수 없는 그때 그 추억이 더빈내 가슴을 빗 그대 하나만큼은 비울 수 없네요 언제나 그대를 많이 사랑해요 그대 나를 잊게 한 사람 내 가슴에 곁에 한대한 그대와 늘 o h 날이 지워질 수 없는 그때 그 추억이 더빈내 가슴을 비워도 그대 하나만큼은 비울 수 없네요 언제나 그대를 많이 사랑해요 그대 나를 가슴에 곁에 함께한 그대와 늘 행복한 꿈을 꾸어요 이 세상 그대뿐인 내가 많이 사랑해요 바라만 봐도 좋은 사람 늘 그때같이 내 그대와 영원히 사랑의 꿈을 꾸어요.